오은 가하고 당장한들어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말씀 선지 23글에 나와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자는 없더라고요. 이거 아마 60년대 초반기 하신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주제로 가지고 오늘은 장자 찾아, 가인아들 성례를 지금 그리고 공부하는 입장이 때문에 이 주제를 했습니다. 목차로는 천도지 선포 이후에 아버님께서는 어머니와 형님께 내리신 특별 선언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자 협조 이후에 어머님의 위상 변화 현상이고 세 번째는 흥진성화와 가인 아들 탐감성이 마지막으로. 아이러가 일체 출발선님, 마지막으로, 현지인 장자권이 복증님의님에게 연결되었다. 전 12시간에 딱 끝날게요. 첫째, 아우라함으로부터 예수님 역사의 역사는, 탄생 역사는, 장작권복귀성 역사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흥가정에 있어서의 가인야아 가인야벨을 상간복귀해가지고 가인야벨을 분리돼가지고 장작권을회복하고 싶었지만은 가인야벨을 처지해버렸어요. 그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다시 노아과정을 중심해가지고 함새 장작권복귀를 하지만은 하암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보도원에서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그 장관에서 이 하암이 그걸 덮어주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 우리가 죄가 된 거예요. 실패. 그리고 아버지 이름은 이스마일과 이사, 장자. 그러나 이사, 이스마일과 장자도 복귀가 상징적인 장자 복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중심하자, 아, 에스와 야곱을 중심하자,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장렬을 복귀하셨더라고요. 그 장렬은 실체적 장렬 복귀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유다와 요셉, 요셉은 문화세 에브라이, 유다는 또셀라베레스 이렇게 쭉쭉 성경을 보시면서 다이이스 라엘서의장전 농량은 솔로몬이에요. 자자가 누구냐? 나당이에요. 네. 자, 그런데 장자를 통한 후손을 통해서 요셉이 탐생되고 자자 나무로의 헤론 그 후손이 뭐냐? 마리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뭡니까? 이게 장자와 자자를 탐감복개는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약혼해가지고 임 했지만 장자 입장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차자로서 이걸 탕감 복귀해야 되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사와라를 존경하고 엘리사벳과 마리아 있었으면 결국은 엘리사벳 그 장자 입장이 입장인 엘리사벳하고 자자 입장인 마리아가 탄감 복귀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마을통에 가지고 누가 탄생했어요? <웃음> 예수. 예수님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최초로 이땅에 미시아 그리스도의 아들여신 그 자리는 구약학 6세의 천천의 장자권 복귀를 탕관 복귀한 승리의 장자 미시아 그리스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요 아주... 아, 네. <웃음>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로, 천부지 선포 이후에 어머님과 현님께 아버님께서는 특별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천부지 이후 언제 선포했느냐? 2000년 11월 1 1일을 했어요. 2000년도. 2000년도. 그 2000년도를 말하면 우리 당시 이대원님께서는 이동이 아니죠. 우리 남리 아버님께서는 수행을 시작하신 년도예요 2000년도. 그때 아버님께서는 천도주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형님께 내리신 특별 선물이 있었는데 어머님께는 내갈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머니가 할, 가야 할억무로 책임이 남아있는데, 그 원래 지금까지 해 나왔지만은, 지금은 그억무로의 책임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음. 어머니 당신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형님들께 형제들께 얘기합니다. 현지들은 그래! 지원들이 잘못하는 젊은 것을 깊이 회개해야 돼. 이게 2001년도 하, 한 말씀이에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있는 정성을 다하고도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승량을 받아야 돼. 언제로 우리 현지님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마음이 안 들어. 미안하고, 크고, 똑똑하고, 이야기 잘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잘안 들어요. 예?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안 돼! 아버님이 하시는 우리 일을 놓고도 테크를 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안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님이 어떻게 아버님 대신에 하는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뭘 하게 되면 뭘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허락을 맡아가지고 해야지 마음대로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2002년도에 노골적인 불가를 발표합니다. 우리 아들이 현진이도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뭔데가 교만이죠. 교만이, 교만이 뭐예요? 하늘의 음료의 한 문화예요. 욕심. 아버지가 하는 것을 평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버님 하시는 일을 놓고 항상 평한다는 거예요. 평했다는. 저러면 안된다 하는거에 안될게 뭐야요안될걸 뭐 시작하지 않아 현진이도 그렇고 그래 자기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잘되라 고 뭐라고 현진이 너래 그래 움직일 때는 세월일 할때는 뭐라고 갖고 그렇게 나가야 돼자기들해 일어서 한다 이렇게 하면 안돼 우리 만족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성부님께서 쭉 신망중에 말씀하시죠. 얼마나 저희들은 모두 보실까요? 뿌리없이 무평초같이 되어가지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그다음 뭡니까? 쪽에 있는 북쪽에 있 있는 것이 남쪽에 가서 섞어지는 거지. 모든 벌레들이 잘라놓고 전부 다 그래 뿌리가 없다는 거지 암만 만들어도 다 무너져 그것을 내가 원치 않아 아버님 지금 그 내용을 심각해지말거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224월 3일 이스라엘한테 다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부자협조시대 이후 어머님의 위상이 변화하는 현상들을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봅시다. 부자시대에 들어가는 어머니는 빠져야 한다. 제목어머니가 문제가 돼. 왜? 왜 문제가 됐을까요? 어머니가 바로 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불러 세울 수 있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불러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머, 니를 보게 되면 핏줄이 같아요, 달라요. 네? 핏줄이가 나가는 거예요. 남만 들어선 부자가 낫는다. 어머니가 없더라도, 어머니를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경도 상을다르게 말씀하시자면 하신 거잖아요. 어머, 니가 책임 못 타면, 어떻게 됩니까? 암을 하고, 무을 하지만 있으면, 어머, 니는 얼마든지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이거 있다, 이거. 부가의 업무실은 2001년 11월 10일 하와이, 가와이 섬에서 합했다는 말씀을 한번 하셨고, 부자 협조 이런 어머니 얼리든지 지상에 가득 차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 협조 시대 아들, 아버지 하나 되는 어머니얼마든지 있고, 부자 협조 시대를 발표하고 모자 협조 시대가 지나가면 어머니는 어디든지 막 많다고 했어. 무자 예. 시대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혈통이 정비된다, 정리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오늘 두고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미 만내 아들을 두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요. 어제 2004년도에요. 이전 전에도 우리 세계 회장님께서 2000년부터 매일 2시 반에 일어나 기상과 한번동시의 명상 수행으로 지금 7년 동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7년 마법의 기간이에요. 명상과 수행을 통해 가지고 당신 스스로의 믿음의 기대를 지금, 탄도, 목개도 있는 정성들이 그런 게 아니야. 왜? 윤미 아버님의 의주어디이있다 알았기 때문에. 장모고 말이 가지고 혈통 전안에 칠줄 개들을 수직으로 연결된 장모님 것을 우리 당시 막내 아들님 그걸 이미 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이 말이 아닙니까? 열 덩어리 연결되면 연를 통하지 않도록 강제적으로 장남의 축복 가정으로서 이게 장남이 나오잖아요. 예. 앞으로 우리 막내 아들 되시는 우리 형님 의원 장래의 장남으로서의 축복 가정으로서의 축복을 보내 가지고. 사탄 전생계전체를 하나, 니 목표도 이야기해오게 한다. 하고는 미리 말씀하시오, 2 0 0 4년도 이렇게 하셨잖아. 보자 협조 시대는 아들이 크게 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다고요따라가요 돌아가요. 뒤에 그 뒤에 저희 머리에서 들립니까? 뭐가 나와요? 나가야 니다 아들을 그냥 뒷전에 잡히 놓고 내가 해야지 하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아들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서 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났고 모자 협조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아닙니다그 예? 다음에 세번째무대로인의성화가기가인 아벨의 는의 역사를 우리 알아야 됩가다무 높기는 가화가으로는기는소화이화가 높기는 소화가 높기는 소화가 높기는 소가는화으로 에스와 야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흥기는 누가? 당신은 효직임을 말합니다. 야곱과 에스 같은 입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 효직인 게 이미 말을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고기는 과정에 들어가보려면 부모가 완전히 하나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제는 성화했기 때문에 아무리 강제라도 에스와여업같은가인아들 같은 장자살라 같은, 같은 그 내용을 한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은 아마 안 하셨나 봐요. 어머니 아버님께 복종을 안 하셨나봐요. 그리리와영리의에서는 형의 자리에 있고, 모든 영리는 동생의 자리에 있고, 선생님은 우리의 자리에 있고, 볼때 선생님은 형의 입장에 있고, 흠기리에 오는 거예요. 이거 니까 이것이 영리인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흠기리가 장자가 되요. 그리고, 영계에서 장저가 되었다는 겁니까 형의 자리에 있고 그외 모든 영계는 동생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흥민의 성과 학심으로 발명해 가지고 그런 역사성리가 천지 천지개력이 천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흥민의 왕으로 발명해 가지고 영계에서 지옥의 문이 열리고 세상의 오을나리는세상의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하늘권에, 하늘권에 통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영계의로자랑에 있는 관계된 모든 일이 지상에 재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 성화하심을 가지고 영계 모든 영계권이 비로소 재림할 수 있는 곳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미가 가서 비로소 예수님과 게모코는요 아주 귀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뒤에 서고, 흥주님은 어디에 섭니까? 앞선다. 때문에 예수님 흥주님과의 가인함의 장자, 차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흥주님이 장자 꼴에 서게 되고, 예수님은 차자 꼴에 선다. 그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아들입니다. 나다들, 맏아들, 장자 중에 장자, 나다들. 삼궁의 앞에 서는 나 아들과 같은 자리입니다. 거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예? 흥진이. 그럴 때도 흥진이 의 성화 사건에 얼마나 중요한 성리 역사가 전안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게 되요. 예.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요, 흥진이가 제일 주고 영계의 구실주다 이야, 이 얼마나 힘나는 말씀입니까? 어? 제일 비 영경을, 영을 뭐라고요? 왜? 그때문 하늘의 천사연관으로 아버님께서 명하신거 아니에요? 왜? 원기보무엇주십니까그때에 예수님도 홍길이를 장으로, 책임자로, 대장으로 모시고 다닌다는 거고, 흥진이가, 그런 흥진님께서, 형진이에게 넘겼으면, 모르겠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걸까요? 우리는 도우님 모르겠다는 것일까요? 네. 형진님께 장가권을 <웃음> 넘겼다는 거예요. 왜? 치상의 선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겼으면 동생하고, 넘긴받는현지은 동생하고, 그 동생이 누구예요? 국진이하고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국진이하고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넘겨줬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장작을 영원히 하는 장자가 마가벨이 그걸 갖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대와 때의 성류를 따라가지고 누구에게 장려권을 넘겨줘야 하지 될까요? 네? 국길이라고 하나 되어버리게 되버려요. 기길을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 아벨 일체 성리의 역사가 출발이 되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거예요. 여기 우리 우리 복지의 감사원의 얘기를 지금 하려고도 그럽니다. 왜 현진님이 현진로서 장자권을 넘겨받았으면은 넘겨받은 우리 현진님의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겨줘야 됩니까? 누구게 넘겨야 될까요? 네. 그래서 2005년 1월 4일 날 우리 목국 이사장님께서 이단은 가인 입장이죠 현문화편 차자 입장이죠 그렇지만 성리를 얻은 가인 입장이 때문에 기 재단 이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국준 가인 가인을 후계자 성리를 위한 먼저 한국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4일에서 2013년 2월 28일까지 여지재단 재단 이사장님을 8년 2개월을 시무를 하시면서 연봉 2년도 안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8년 2개월 동안 연봉 1원안 받았어 안 받아오시면서도 100% 아버님 섭리에 복사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때는 감사의 목소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예? 그런 여부는 600억 내지 천억 가까운 적자를 흑자로 만들어 놓은 뒤에 300억 전국 흑자로 4, 경제 박사에서 들어간 말이에요. 하나님아. 아주 이런 분이요. 우리 각장 각 우리 현 국진이 만나은 이런 분이시에요. 이런 분이시에요. 그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이런 우리 국진님 현진 님을 보행한 상상보도 장자권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전세해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 없는 거예요. 무료진 동생에게, 아밀권 동생에게, 이걸 물려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어, 이전에, 세계대전이 2007년, 7월 1일 목회하시기 이 전에 오셔 가지고, 3년 동안, 경제의 모든 환경기관 그리고 그 다음에 토부폐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통부폐합을통부폐합을 많이 한것 때문에, 그, 목사들이, 그, 회의를, 회, 목사들이, 국회는 감성하게 아주 불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집서 보면 섭리해야, 섭리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 교회 통부폐합과 거의, 기간기업구조들을 통해서 목회의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놓고 그 실체 기도를 준비하실 겁니다. 천류평화 포일대 대관식을 참석을 하시고 출발을 위한 성리는 실제 기도를 출발로 선고했죠. 이게 뭡니까? 네? 2006년 1월 13일 정의로 입국 대관식 하시는 그 협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주 평화통일에 의한 대관식을 하셨다는 이 말이에요 이협주적으로 아버님은 평화의 영으로 등교하셨고 등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9월 8일까지 일주일간 천신신학대왕을 해서 장군인 의사의 예술의 성을 위한 1만 2천배 경배를 드렸고 이것이 통일교 역사의 경배 문화를 누가 출발시겠습니까 우리 우리 이대왕을 이랑, 하고자 이대왕님께서 정성을 출범시킨 거예요. 경음의 정성 100배 120배 뭐 등등. 그래서, 2006년 12월 5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정성을 모으시면서, 수고하시고, 그 가운데에, 일7 정성 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를 모가지고 이제 그러이죠 이겁니다. 성에 정성 성자를, 이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 좋은 기회로 보러가서 그걸, 그걸 쓰는 겁니다. 성! 이 장면이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도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천일고 백성수는 그레스트로 수령이 생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하는 것 같아요? 박정희원오에는 아, 한국 식구로의 세종을 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 세계 회장님, 아직 안 됐죠? 수행하실 때, 실체계를 좋아하실 때에, 외국 식구로를 찾아가면서 세종식을 제자들의 밤을 씻겨 남성기준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본중 결론적으로 형진님 장례권이 이제 국진님께 영를 대하지요, 영를 대는 것도 적당히 영을 시키 아니야, 아무리 행사 행사하셨습니다 행사라. 그런데 2008년 4월 6일 그이 목회를 시작하신 그 다음 날에 2008년 4월 6일 4월 18일이 세계회장, 한국회장 이민이 사신 그 11일 전에 뭐였다고요? 장작권을 국진감사 원문 있게 연결시키는 의식을 아버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어머님 정신으로 우측의 현민님 자체 국기님을 세우시고 두 번의 손을 잡고, 어머님께서 중앙에 서서 한 후에, 아반가의 시들을탐당 복향 입성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배되었습니다. 가야미의 어머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되고, 또 천하의 아버지를 되찾아와서 만날 수 있는 책임 마무리인식, 어머님 아인과 아들 3명이 하나 되었어. 아방독립으로 남편을 하다니 타락시켰던 그분에 모든 을뒤되는 위치를 가지고 뒤집어 아무리 외로는 위치를 잡고 거기에 올라감으로써 타락이 없었던 보동의 장자와 찾아본 하늘이 직접 연결된 혈통과 참사랑 참 생명의 인연을 일치하여 참, 빗줄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런데경국의장자국의 빗줄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연결됐습니까? 누구에게? 국진에게 연결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배드리므로서 마무리치어 나왔습니다. 마무리를 지금으로 하신 겁니까? 2008년 4월 18일, 오는 이제 망가님을 세계 회장, 대장, 한국 회장으로는 이침을 시켰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하여 아주, 아주 이렇게 하여간 가인하장자권복귀성들에 면밀 지도하게 상세하게 해오시면서 이렇게 섬리에 오셨고 그렇게 섬리를 땅에 정착시켜 놓으셨는데도 평일에도 지금 어떻게 압니까 지금 예? 지금 벌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그렇게 상승받으신 애들 그걸 우리 국회인주담소리오는그혈통의 계대를 누구에게 엉글었어요 누구에게 상승했습니까 이러는게 상세적인 거잖아요. 그 때문에 잊지 마실 때 우리 국경는 여러분 그 축하를 보세요. 그 축사를 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우리 영주님이나 우리 아들같이 사랑했다. 또 아들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축사를 하면서 눈물을 축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자권을최고로장자권을상처정상하듯어가지고 우리 장자가 누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누구가? 누구가 되신 거예요? 그일 때문에 오늘도 광야에서 10년 동안 바벨론 우리 음료의 우한 응. 응. 문화를 응. 문화의 거기에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광료로 나가셔 가지고 오직 가인국지님과 우리 형님 일신 일체일한 일을 오래 가지고 지금까지 도 계속 지금은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예? 우리에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럴 팩트를 우리가 부정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오늘 이런 기반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들. 아, 피곤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